네, 2021년 7월 인천교육청 화학원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페이지는 쉽죠. 1번. 원자 구조인데 어, 이게 1번이 돌턴 모형이고 이게 톰슨 모형이죠. 전자 발견에서 나온 게이 모형. 그다음에 세 번째가 원자액 발견에서 나온 게 러더퍼드 이 모형. 그다음에 이게 보호 모형이잖아. 그게 바로 4번. 그다음 나온 게 5번이죠. 그러면 2번과 3번 사이에 나온 게키억이잖아 그러면 이거 나오기 전 시기니까 이 시기의 원자 모형은 2번 되는 겁니다. 이걸 하면 안 돼, 알겠지? 이거 나오기 전 모형인 거야. 그래서 2번, 다음. 자, 산화하는 반응식, 화학 반응식 기본적인 양적 구조죠. 뭐. 자, 그래서 개수비는 몰수편화량의 비인데 알루미늄이 여기는 2라고 돼 있는데 이게 1몰 만들어졌대. 2가 아니고 1이라는 거야. 몇 배? 2분의 1배. 그럼 얘도 얼마가 되겠어? 2분의 1배. 따라서 2몰 만들어지지. 그럼 알루미늄의 몰수가 아니고 질량이니까 여기에 이 녀석의 원자량 27을 곱하면 질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54, 이게 3번 되는 거죠. 됐죠? 네. 다음. 1, 네, 2주기 원소 원자 또는 이온인데요. 음, 이거는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 양성자는 무조건 모든 원자든 이온이든 양성자는 다 있어야 되는데 플러스가 한개더 많대. 플러스가 한개더 많아서 합쳐서 1이니까 1인 것이 뭐. 전자는 빵개 거고. 원자번호 1번, 수소. N은 같아. 오케이?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같은데 합쳐서 6이니까 3, 3 있어야 되고. 왼쪽은 양성자 수, 오른쪽은 전자 수. 원자번호 3번. 다음에 N은, 전자가 두 개가 더 많어. 그럼 전자 두개 빼면 16개겠죠, 합쳐서? 그럼 16개가 같은 양이 있어야 되니까, 음, 8번, 8, 8. 그런데 전자 두개더 받으니까 10개 쓰면 되는 거고. 애는 두개 합쳐서 같아. 그러면 이거 얼마가 되지? 9, 9. 원자번호 9번, 8번, 산소. 애는 3번 리튬 되는 거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A하고 C 붙였어요. A는 수소고, 이거 양이온이니까 이온결합하면 안 돼. 주의해야 돼, 주의. 알겠지? 수소야, 수소. 애는 산소고. 따라서 공유결합물질. 다음에 B는 금속입니다. 금속의 특징 뭐 있어? 연성과 전성이 있다. 맞지? 다음에 CD2에서 CD2에서 이 녀석은 산소고 N은 플로린이거든? 전기염성도가 애가 더 크잖아. 따라서 D가 부분 마이너스죠. 그러면 C는 부분 양전화가 되는 거지. 땡. 그래서 맞는 거 D는 하나만 있는 거야. 대체? 다음 갑니다. 네 번째 거. 이거는 전자 배치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바닥 상태라고 추출해 나와 있으니까 3s까지 채웠으니 두개 있는 것이. 그 주어진 자료가 홀전자 수합이니까 얘는 무조건 홀전자 수1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두 개가 문제인 거지 뭐. 여기 여기는 다 찾고 여기가 하나인지 두 개인지 써야 되거든. 그런데 합쳐서 6이라는 거야. 얘는 무조건 홀전자가 두 개거든. 이런 경우는 그냥 홀전자 다 때려 놓고 계산한 다음에 어, 그거보다 좀커 여기 6보다 크게 나와. 그러면 점 찍어서 짝 맞추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하면 홀전자가 N은 최소 2개. 맥시멈 2개. N은 맥시멈 3개거든. 그런데 맥시멈 값 넣었을 때 전체 개수가 6이니까 맞네? 꿈 끝. 이대로 쓰면 되죠. 뭐. 그럼 X의 원자 번호는 어, 세 번째 껍질에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 1개 있으니까 1쪽 나트륨 11 맞고요. Y는 전자가 몇개 있어? 둘, 둘, 둘, 여섯, 일곱, 여덟 개니까 산소잖아, 그렇지? 산소는 1 6조원소 그래서 얘는 산소, 얘는 뭐죠? 질소되죠 그러면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수는 그냥 세면 되시지. 전자 들어있는 거다 그려놨잖아. 그래서 Y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고 Z도 다섯 개니까 같다가 되죠. 그렇지? 따라서 맞는거 기억하는 거야. 이거 보기는 뭘까? 그냥 세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아, 이게 하는 게 없을까 봐? 그럴 수도 있겠다. 다음 갑니다. 이 문제는 탄소화음물, 그 화학과 우리 생활입니까? 거기에서 A는 에탄올, n 은 COOH니까 아세트산. 따라서 산성 나타내는 게 가니까 이게 가가 되는 거고. 천연가스의 주성분은 LNG, LNG 주성분은 메테인이잖아. 이게 메테인이니까 애가 나가되고. 그러면 볼거 없이 애는 다 되겠죠. 뭐. 오케이 okay? 발효 시켜서 나오기도 하고 알코올 소독제 쓰이는 거. 따라서 간은 가나다순으로 하면 BCA 찾으면 되니까 BCA 예, 4번 있네요. 예, 4번 되는 건 다음. 학생 A가 수행한 탐구 활동 나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 쭉뭐 말이 길죠. 근데 쭉 하고 읽다 보면. 공유 전자쌍이 커질수록 각도는 작아지는데 이제부터는 작을수록 각도가 어, 그 작을수록 각도가 어, 작아지네. 다시 얘기했다. 전자쌍이 커질수록 각도가 작아지는데 이때는 작을수록 각도가 작아져. 오케이? 그러면 그 얘기가 비교 결과 중심 원자 공유 전자쌍 수가 많을수록 2, 3, 4 많을수록 결합각이 작아진다 해서 가나다 비교했거든. 그런데 이제는 공유 전자상수가 많을수록 이제는 결합력이 커지네. 다라마 비교한 거네. 다라마. 따라서 가설이 모였어. 공유 전자상수가 많으면 무조건 각도가, 각도가 커지네는데, 각도가 커지는 방향으로 전자상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잖아. 왜 그런지는 알지? 비공유 전자상 때문인 것이 뭐. 그치? 따라서 기억으로 맞는 거 다라마 잘 쓰면 되는 거죠. 그냥 자료 해석하는 문제. 넘어갑니다. W, X, Y하고 Z, Y, W가 뭔지 찾는 문제죠. 음. 자 그러면 찾으면 하나니과하나내과에서 네네 2주기 17쪽 플로린, 그렇죠? N은 결합이 1개, 다음에 3 결합 3개 했고요. 비공유 한 쌍이니까 질소, 세도 되고, 전자쌍하고 비공유, 전자쌍수, 세도 되고. 다음에 N은 2중결합했죠 비공유 2개고, 산소, 2주기에서. 다음에 Z, 전자 하나 잃어서 헬륨 닮았으니까 너는 리튬, 그렇지? 하나는 Y고 하나는 W예요. 아, OF. 그래서 OF 마이너스. 그럼 다 찾았으니까 기억. 기역. WXY에서 기억이 WXY가 뭐지? W, 플로린. X는 질소, Y는 산소거든. 전기음성도가 A가 A가 더 크잖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럼 A는 무조건 플러스 3이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이 될 수가 없지. 플러스 3. 이게 틀린 거고. Y2, W2가 뭡니까? Y2면 O2, W2면 F2. 아하, 그럼 구조그리면 산소끼리 이렇게 붙어있고 플로린 이렇게 붙어있는 거니까, 그치? 다 단일결합만 돼 있지. 다중결합은 없죠. 다음에 Z하고 Y가 붙었어요. Z는 금속이고요. Y는 비금속입니다. 금속, 비금속 붙었으니까 이는 이온 결정이잖아. 그럼 이온 결정에서 상태 잘 보시고 어? 액체니까 전기전도성이 있지. 그래서 맞는 거, ㄷ 하나가 되는 거예요. 대체 어렵지 않죠? 다음 갑니다. 네 문제에서 질량수를 그냥 원자량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음, 이거 같은 경우 첫 번째 X는 35짜리가 있고 37짜리가 있는데 두 개가 몇대 몇이냐는 이렇게 한다 했잖아. A랑 평균값 차이는 얼마? 0.5 차이 나죠. 그게 상대방의 비율. 이 녀석의 비율. 다음에 애랑 의 차이는 얼마? 1.5 차이 나지? 그게 상대방의 비율. 따라서 35와 37은 3대 1의 비율로 존재한다. 요거 하나 하시는 거고. 다음에 두 번째 79짜리하고 81짜리 있는데 두 개가 그래 X대 Y로 있다고 라 치자고요. 그럼 그 상태에서 이 값이 2가 나왔는데 이건 작년 평가원 문제에 쓱 똑같은 거네요. 160 만들려면 이두개 섞어야 되거든. 그럼 이두 개를 섞게 되면 160 나오는데 그때의 존재 비율은 x 더하기 y의 제곱분에 이두개 섞었으니 2x, y. 밑에 162는 a 만두개 뽑아야 되잖아그 그치? 그럼 a 만두개 뽑을 건 x 더하기 y 제곱분에 이 녀석의 제곱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여기 슥슥 지워지고 이 값이 2 e 나왔으니 이이 e, 지워지면 e 아 x하고 y는 몇대 몇? 1대 몇? 1이다 이거죠. 그래서 b 바로 구하는 것이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렇지? 그럼 그거에 따라 가지고 질문은 35X 이 녀석의 존재 비율은 전체 4개 중에서 3개니까 4분의 3 81Y의 존재 비율은 전체 두 개에서 두개에서상개니까 2분의 1 대체? 그러면 슥슥 지워지니까 예, 2분의 3 답은 4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기본 형태 포맷 있잖아 x대 y 있을 때 x 제곱 e x y y 제곱 그거 하고 그리고 평균하고 제 차이는 그게 상대방의 비율. 평균과애 차이는 상대방의 비율. 그거 쓰면 바로 나오는 문제. 쉽죠? 네, 다음 갑니다. 밀폐된 진권 용기 안에 X를 넣은 다음에 증발과 응축이 일어나요. 그래서 액체가 기체로 증발도 되고 응축도 되거든요. 그치? 근데 이때 증발되는 속도는 온도에 따라서 변하고 응축되는 건 부피분의 몰수로 보시면 되고 동적평형이면 이제는 요 속도가 같은 거지. 속도가 같은 거지 두 개의 양이 같은 건 절대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그거 가지고 있으면 참고로 전체 몰수는 같아야 되거든. 그럼 이게 1.5고 0.5니까 전체가 2거든. 그럼 애도 합쳐서 전체가 2야. 그럼 애도 합쳐서 전체는 2가 돼야지. 전체 몰수는 일정해야지. 1대1로 봐. 1대1. 요거 하나 사라지면 요거 하나 생기니까. 그치? 따라서 A가 0.5니까 A는 1.5 되는 거죠. 뭐. 그리고 T3일 때 동적 평형이 됩니다. 그러면 기억. 점 동적 평형일될때 진공용기에 액체만 넣었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n 는 감소, N은 증가잖아요. 따라서 A는 점점점 감소했으니 A가 액체고 B가 기체되는 거죠. 그래서 A는 액체 X다. 맞고요. 다음에 T2는 양이 같은 거죠. 양이 같은 거하고 속도가 같은 건 아니야. T3에서 이 값이 1되는 거지. T2가 아니고. 땡. 그럼 T2는 여전히 증발이 더 빠른 거야. 따라서 이 값은 1보다 크다가 되는 거지. 다음에 T3에서 이 녀석의 양. 1.5죠. 0.5가 아니고. 땡. 그래서 이 문제는 뭘 노렸냐면 동적 평형에서는 속도가 같은 거지. 양이 같은 건 아니야. 그래서 혹시 양이 같다고 생각할까 봐. 그래서 거기에 시비을 걸고 문제낸 거야. 어렵지 않죠? 어떤 네 예, 다음 갑니다. 네0번 어, 열량계 이용해서 열의 출입을 측정을 하는 건데 우리가 어쨌든 반응열을 반응하면 Cm 델타 T 온도 변화 시킨다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 Q 값은 그렇지 반응한 양 반응한 양이 Q 값을 결정한다라고 했지. 녹인 양 반응한 양. 그 처음에는 물 48g에 A를 2g 넣었거든. 따라서 실험 1은 전체 질량은 200g인 거야. 미안해. 48에 2넣 하면 50g이지. 미안해. 그리고 반응은 그냥 2g 넣은 거죠. 2g. 그래서 온도를 측정을 했더니 22가 29로. 와, 온도가 플러스 7도가 올랐어요. 7도. 그럼 발열 반응이죠, 봐. 그렇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음 물의 질량을 98g으로 바꾸고 녹인 양은 똑같이 2g 한 거예요. 그럼 물의 질량이 98g이니까 이거 전체 질량은 100g이 되죠. 그렇지? 야, 반응한 양이 같아. 비열도 같다고 라돼 있잖아. 그런데 실험 1보다 실험 2가 전체 질량이 두배야 그럼 온도 변화는 몇 배? 2분의 1배면 되지. 따라서 이 온도 변화의 딱 절반이니까 3.5도가 올라간다고 라 보시면 돼요. 그럼 3.5도 올라가니까 x는 얼마? 25.5다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친절하게 출입한 열량은 똑같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기억. a가 용해되는 반응은 흡열 반응이다. 보기가 나와라. 흡열이 아니고 발열 반응 틀렸고. x는 25.5니까 29보다 작은 건 맞죠. 일단 전체 양이 증가해 버렸거든. 그렇지? 다음에 수용액에서 시로 여기서 실험 수용액에 b 열 할까요? 열량 q는 a입니다. 비열은 계산해야죠. 전체 질량은 여기 있죠? 52예요. 온도 변화는 7. 그럼 비열은 얼마? 5, 7에 35. 350분의 a 맞죠? 그치?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되는 거야 어려운 거 없지? 어쨌든 혹시 반응열은 까다롭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좀 기억해 놓으세요. Q값은 반응한 양이 관여한다는 라 거. 알겠지? 네. 이제 우리 다음 11번 넘어갑니다. 11번. 네, 이제 11번 들어갑니다. 음, 11번은 몰농도 계산이니까, 음, 용액의 농도에서는 용질의 양을 빨리 법안해주는 게 관건이잖아. 그치? 따라서 몰농도만 나왔으니까,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 리터 곱하면 몰 나오고, 미리 리터 곱하면 미리 몰 나오고. 그걸로 활용을 할게요. 근데 이제 분위기 문제는 처음에 4g을 넣었었거든. 그런데 하나는 0.3 몰 농도 그리고 또 다른 몰 농도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부피가 250이고 하나는 500인 거야. 그래서 얘가 250인지 500인지 그걸 찾으라는 거지. 오케이? 응. 자, 그러면 그럼 250일 때는 뭐 용질이 얼마고 500일 때는 용질이 얼마인지 계산을 한번 해 주면 만약에 이 녀석이 500ml라고 하자고. 500ml. 그러면 부피나고 왔 몰수 나왔으니까 두개 곱하면 얼마가 되지? 그렇지? 500ml 기억이 500ml라고 마음속으로 해서 여기에 써가면서너들이용질의양 계산하면 돼. 따라서 500ml에 몰 농도 곱하면 되니까 150ml 나오죠. 그렇지? 미리는1 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0 1 5몰 o 몰수 계산한 거예요. 몰수. 그럼 여기에다가 화학식량 40을 곱하면 얼마 나오죠? 곱하기 40 하면 은 6g 나오잖아, 6g. 따라서 이 녀석이 500ml, 기억이 500ml면 NaOH가 적어도 6g이 있어야 된다 이 뜻인 거야. 그런데 주어진 장은 4g이거든. 아, 따라서 너는 250ml. 그리고 부피가 이거의 딱 절반이니까 어, 들어가 있는 용질의 양도 절반이겠죠? 그래서 6g의 절반에서 여기에서 3g. 그럼 여기는 용질 몇 g 있는 거야? 1g 넣은 거고 그럼 이 녀석은 부피가 500ml가 되는 거죠. 그치? 마지막 A몰롱도 계산해야 되니까 그걸 통해서 A 계산을 들어가면 부피는 500ml, 0.5L. 그리고 몰수는? 어, 화학식량 42니까 40분의 1 따라서 20분의 1몰 떨어지게 되는 거지 그럼 다 구한 거죠 자, 기억 W는 3이다 이게 W니까 3, 맞죠? 응? 다음에 ㄴ은 500ml이다, 맞지? 다음에 A는 20분의 1이 0.05몰 농도니까 그렇지, 0.05가 맞는 거죠 그래서 길리지다 맞는 거야 알겠지?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는 요 과정이 그냥 머릿속에 있어서 여기에다가 음 곱해서 150음 0.15 뭘 곱하기 아 40면 6g 아안 맞네. 이런 식으로 갈 정도로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 알겠지? 다음 들어갑니다. 요 문제는 어, 첫 번째가 공유 전자쌍 수가 공유 전자쌍 수가 여기 붙어 있는 선액의 수라고 했거든 그럼 빨리 여기에다가 공유 전자쌍 써 줘야지 뭐 그러면 질소는 삼중 결합이니까 세 개고 n은 이중 결합 n은 산소가 손두개 잡았고 탄소는 손네개 잡는 거고 중심 원자 질소는 세개 잡고 여기 탄소는 네개 잡으니까 공유 전자쌍 다 썼죠. 그 보고 나니까, 공유 전자쌍두 개짜리 두 개, 2개, 세 개짜리도 두 개, 네 개짜리도 두 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야. 그럼 그 상태에서, 애는, 하나, 둘, 셋, 어, 애는 세개 잡았고, 애도 세개 잡았잖아? 그럼 세개 잡은 게 N2하고 NH3 있는데, 그냥 한 군데 아무 데나 배치해 놓자고, 애가 N2면 애는 NH3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쌍극자 모멘트가 0이라는 건무극성 분자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무극성 분자는 같은 가로줄에 배치를 시켜라. 그럼 여기는 무극성이니까 여기는 무극성만 배치시키면 되는 거고 N은 극성이니까 극성끼리 배치시키면 되는 거죠. 그럼 무극성 문제 뭐 있어요? N2 무극성이죠. O2도 같은 것끼리 붙었으니까 무극성. 중심의 비공유, 좌우에 다른 거중심의 비공유 있으니까 얘는 극성이지. CH4 애가 무극성이잖아. 따라서 저기에 빨간색으로 쓴 무극성은 여기에 배치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은 손 4개 잡았으니까 CH4가 되는 거고 N은 손두개 잡았으니까, 뭐 있죠? 아, O2 있네요. O2. 나머지 N은 손네개 잡고, 극성이니까, 아, 어디 있지? 어, HCN. 그 다음에 손 N은 두개 잡았잖아. 그렇지 그리고 극성이니까, OK H2O. 다 잡았죠. 어렵지 않죠? 분자 기본적인 것만 줘가지고. 그러면 기억. H2하고 O2는 이웃하지 않는다. 맞고. NH3하고 HCN은, NH3하고 h c n 은 같은 세로줄이 아니고 가로줄이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고. 다음에 입체 구조인 분자는 같은 가로줄에 위치하냐? A 입체인데 n 는 직선형이고 n 는 구분형이니까 둘다 평면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같은 가로줄이 아니죠. 그래서 맞는 거 기억 하나가 되는 거야. 됐지? 다음 문제 갑니다. 네, 인. 바닥 상태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세 가지 오비탈에 대한 자료인데 이거를 뭐 전자 배치 쭉 써가지고 또는 그림 그려서 음 S, 2 S 다 그린 다음에 찾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이제 그렇게도 많이 풀었으니까 요거는 그냥 양자 수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예 어쨌든 p 오비탈은 전자 배치가 S 오비탈하고 아, 이는 전자 배치가 S 하고 p에만 전자 배치를 하니까 그래서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이 있을 때. 부양자수는 n은 0이고, n은 1이잖아, 그치? 그리고 자기양자수는 n은 무조건 0이고, n은 뭐,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따라서 어쨌든 s 오비탈은 요거 예 요거, 요 요거, 요거. 그럼 그거에 따라서 가부터 한번씩 들어가면, 가능아 어, l이 두개 합이 2니까 여기는 l 쓰고 여기는 n 쓰자고, 만약에 얘가 p 오비탈이면 첫 번째 값이 1대야 되거든?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껍질 주양자수 일에는 l이 없어. 오케이? 어적어도 l은 l보다 1만큼 작잖아. 따라서 n은 2가 되고 n은 0 되는 거죠, 뭐. 됐지? 따라서 부양자수가 0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0이면 s 오비탈이잖아. s 오비탈 이면이 녀석도 무조건 다0 되는 거지, 뭐. 그러면 n은 주양자수가 2니까. 그렇지? a는 2 e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다음에 두 번째 3 나오는 건 어쨌든 n이 l보다 크거든, 1만큼. 따라서 a가 0이면 a가 3이 있겠죠. 그치? 그런데 문제가 이게 0이면, a가 3이면, 3. 어, s 오비탈은 a도 0이니까 이게 2가 나올 수가 없거든. 맞잖아. s 오비탈은, 어쨌든 a는 무조건 0 떨어지는 거니까. 그치? 따라서 a는 s 오비탈이 될수 없고, 무조건 p 오비탈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합쳐서 2니까 껍질은 2고, 껍질은 2인데 합쳐서 2니까 어, 자기 양자수 0 떨어지는 거죠. 자기 양자수 0이래요. P 오비탈이니까 부양자수 1이거든요. 그래서 small b는 1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자세 번째, 으이,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L 더하기 ML이 2 e 나왔어. L 더하기 ML이 S는, 여기 어, MS냐? ML이지. 으흠. S는 이두개 e 합이 뭐가 되든 간에 무조건 0 떨어져야 되거든. 그런데 n 은 2야, 2. E. 그러면 S 오비탈이 아니죠. 그렇지? p 오비탈 n은 1. 그럼 자기도 1. 자기가 1이야. 합쳐서 4니까 껍질은 3. 아, 껍질은 3? p 오비탈은 p 오비탈의 부양자 수는 1. 그래서 c는 4 떨어지는 것이 뭐? 그래서 a, e, b 하나, c 4니까 합쳐서 얼마? 7.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기 양자 수는 이제 막 물어보기 시작을 한 거라서 자기 양자 수 아예 자기 양자를 수 지정을 해줬죠, 그렇 원래 p 오비탈은 오비탈 세 개짜리인데. X, Y, Z 중에서 누가 자기 양자 수가 얼마인지 딱 지정은 한 되잖아. 그런데 이 문제처럼 지정을 딱 해놓고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이 문제는 잘좀 챙겨 놓으세요. 네, 다음 갑니다.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어, pH-POH나 OH-의 몰 농도분의 H나 같은 거니까 걔는 o h 분아 o OH h 이온분의 수소이온의 몰농도는 그대로 풀이법 세미 얘기한 거 그대로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요두개 빼기는 또 빼기대로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죠. 어쨌든, pH 더하기 pOH는 14니까. 그치? 그럼 내가 여기에서 두 개씩을 내가 더해버리면, 뭐 이런 거지. pH 두 배가 얼마냐. 근데 이건 절대 값이니까. 그치? 만약에 요 부호가 플러스면 아이두개 합치면 pH, d pH가 나오는 거고 만약에 요 부호가 마이너스면 어 POH에서 pH 빼야 돼, 뺀 거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두개 합은 pH가 아니고 POH가 나오겠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맞추면 되는데 조건 중 하나가 pH가 나가 더 크대요. 참고로 왼쪽엔 pH 쓰고 오른쪽엔 POH 쓸 겁니다. 따라서 음 나가 pH가 더 크니까 요 값도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되죠 아너 이거 이거는 pH에서 POH 뺀 거야 pH가 더큰 쪽으로 오케이? 그럼 애는 pH가 작은 쪽으로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POH에서 pH 뺀게 4야 그러면 은이 조건 대충 다 맞아 들어갈 거야 그러면 애 같은 경우는 pH에서 POH 뺐어 그게 2야 그럼 이두 식을 합치면 이 pH 이 pH가 14 더하기 2니까 16 나오거든 p, eph가 16이니까 ph 얼마? 8 떨어질 거고. 합, 더, pOH. 합쳐서 14 나와야 되니까 6 되겠죠. n은 여기서 이거 뺐다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ph 더하기 pOH니까 이 식은 epoh가 나올 거야. 그러면 요거 요거 더하면 28. 아, 18. epoh가 18이니까 pOH 얼마? 예, 9 떨어질 거고. 그러면은 합쳐서 14니까 n은 5 나오겠죠. 따라서 가의 pH보다 나의 pH가 더큰 것도 해결이 다돼버렸죠 그렇지? 응. 갑니다. 기억. pH가 7보다 작죠? 25도씨인데? 그렇지? 산성이다가 맞죠? 자, H3O 플러스의 양은 몰수 물었습니다. 가가 나의 몇 배냐? 나보다 가가 몇 배냐? 그대로 계산 들어가자고. 그러면 몰수는 몰 농도 곱하기 부피니까 몰 농도가 몇 배인지 하고 그리고 부피가 몇 배인지 그대로 대입하시면 몰수가 몇 배인지 나오지. 그러면 나보다 가감 수소이온의 pH가 3만큼 작어 3만큼 작다는 건 수소이온의 몰농도는 3만큼 크다 10의 3승배다 그게 1 0 0 0되는 거고 부피는 500이 100 됐으니까 1 0 0됐으니까 5분의 1배 됐죠 따라서 몰수는 몇 배? 200배 그래서 맞죠 다음에 디귿 OH-의 몰농도는 POH 비교하면 되잖아요 따라서 가하고 나가 얘는 10에 마이너스 9승이고 얘는 10에 마이너스 6승이니까 얘가더 크네요. 몇 배? 1000배. 그래서 1대 10의 제곱이 아니고 10의 3승배가 되는 거지. 땡입니다. 그래서 맞는 거 기억하고 니은 되는 거예요. 대체 뭐 기본적인 계산 연습이니까. 따라서 이 문제는 요거 처리하는 거. 뭐 OH분의 H 처리하는 것도 해놓으시고 저것도 처리해서 저 계산이 머릿속에서 좀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가요. 네 다음에 15번 산화 환원 반응식은 증가한 산화수의 총합과 감소한 산화수의 총합이 같아야 되잖아 딱 원소 봤을 때 CL이 변했다는 게 눈치껏 나와야죠 그러면 은 2, 7에 14니까 얘는 14돼야 돼 플러스 7 다음에 여기 CL은 어 이게 4 마이너스지 그럼 전체가 1 마이너스 되려면 플러스 3 그래서 처음에 알수 있는 것이 CL이 산화수가 마이너스 음, 4만큼 감소했어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산화수가 증가해야 되거든. 근데 수소는 안 변했을 거 아니야. 그럼 변할 만한 게 산소인데 산소는 일반적으로 화합물에선 그렇지. 마이너스 2거든. 그리고 원소에서는 에는 0이잖아요. 0. 그렇죠? 그러면 변할 만한 게요게 있겠네. 마이너스 1. 그렇지? 따라서 여기 있는 산소가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증가했다 하시면 되지. 애가 감소했으니까 산소는 증가하는 쪽으로 잡아주시는 거야 어유쌤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1로 가는 거는요 아 여기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버리자고 그리고 여기 개수가 B로 또 같잖아 그치?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이 0됐으니까 는 플러스 1 증가한 거죠 그러면 각각 원자의 산화수 변화가 4대 1이니까 원자수는 1대 4되면 되거든 그런데 여기 CL이 2개야 스몰 A를 1로 둘게 그럼 CL 2개 그러면 그런 CL이 두 개니까 N은 얼마? 여덟 개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간 산소원자가 여덟 개. 그러면 N은 4가 되고요 N도 4가 되죠. 그치? 대체. 어, 여기 CL 두 개지? 그럼 여기도 CL 두개 돼야지. C는 2가 되지. 그런데 애랑 n 랑 같은 C라고 했거든. 그러면 애도 2가 되지. 됐지? 수소 개수 맞출게. 4, 2, 8, 2, 2. 2, 1은 2. 수소가 1 0 개. 그럼 여기도 수소가 10개 돼야 되니까 D는 5. 그럼 개수 다 맞춘 거죠. 기억. H2O2는 증가했죠? 산화됐습니다. 그러니까 환원제시. 다음에 CL의 산화수는 4만큼 감소했죠? 그래서 맞는 거고. A 더하기 D. A는 1이고, d A는 1이고, D는 얼마죠? 예, 5고요 B는 4고요 C는 2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죠. 네. 그래서 이걸로 계속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H, 그 문제에서 H2O2 나오면 얘가 산화수가 편해요. 오케이? 그래서 그걸로 체크해서 반응 오시고, 그럼 애가 증가인지 감소인지는 상대방 보고 판단하시면 돼. 상대방이 감소면 애는 증가하는 쪽으로. 음. 다음 갑니다. 네 분자, 뭐딱 보니까 뭐 CO2하고 OH2 이런 거 같지만 대충 우리 그리는 쪽으로 한번 달려보자고요 이주기 원소인데 옥택 규칙 만족하는 건 CN, OF 있다는 게 머릿속에 그러실 거고 여기에서는 요두 개죠 뭐 여기서 누가 중심 원자지? W가 중심 원자 참고로 N은 중심이 안돼 왼쪽으로 갈수록 중심이 잘 되거든 그렇지? 따라서 W하고 X 만났으니까 W가 중심 원자 W가 왼쪽에 있는 녀석 그런데 X하고 Z 만나니까 이번에 X가 중심 원자. X가 왼쪽에 있는 녀석. 오케이? 그러면 Z는 바로 이 녀석이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X는 이 녀석이 되고 손한 개, 손두 개, 손네개 잡으니까 1대 1로 붙으려면 이렇게 붙으면 1대 2잖아. 그래서 얘가 W가 되는 거지. 뭐 얘가 Y네. 그래서 다 찾으면 여기 X는 손두 개짜리. 그렇지? 다음에 아비공유두 개짜리. 여기 비공유두 개에 Z는 비공유세 개짜리. 그렇죠? N은 비공유가 세개짜리 이렇게 되죠. 그리고 X는 비공유 두개짜리 그럼 그거에 따라서 비공유가 2, 2, N은 4가 되고 이거 2배니까 N은 8이고요. 8 맞죠? N은 역시 8이죠. 그래서 여기 3, 2 있는 거지. 뭐. 그러면 Z는 비공유 3개, Y는 질소니까 비공유 하나잖아요. 그럼 N은 비공유 4. 그러면 이값의 절반이니까 X는 1 떨어지는 거야. 대체 N? 실제는 4인데 상대값이니까 1로 바꾸셔야죠. 전기염성도 X는 산소입니다. Y는 질소죠. 그래서 산소가 더 크다가 맞고. 그러 그러니까 가나다라 중에서 직선형인 거. 그러니까 N은 가는 누구죠? 가는 CO2. 그러 그러니까 가는 CO2니까 이렇게 붙었으니까 직선형이지. 가. 다음에 두 번째 N은 평면 삼각형이죠. 중심에 세개 잡았으니까. 다음에 N은 구분형이죠. 선요렇게 잡고. N은 뭐예요? FCN. 직선이잖아요. 그렇지? 따라서 라. 그래서 가하고 라가 두 가지다. 요가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16번. 됐죠? 다음 넘어갑니다. 계산은, 어, 그냥 차분히 하시면 돼요. 우와! 보니까 좀 복잡해 보이잖아? 그냥 차분히 하세요. 계산 자체는. 어이. 그러면 맨첫 번째, 전체 기체의 부피가 4, 4개라고 하죠. 4V? 그래서 애가 4개 있다라고 씁시다. 그러면, 딴걸더 첨가했으니까 여전히 N은 4개거든요. 그런데 첨가했더니 첫 번째 수소원자 수가, 전체 기체는 저게 탄소가 x 개라서 바로 계산이 안 돼. 그런데 수소원자 수가 증가했거든. 얼마 증가했냐 하면 N에서 3N으로, 어, 3N이, 어, 2N이 더 증가했어. 한번 수소 써볼까요? 구할 수 있으니까. 4, 6에 24. 여기 24였거든. 그치? 그런데 이게 3N이야. 얼마 더 증가했니? 2N이 더 증가했잖아. 그럼 이것의 두배니까 48개의 수소가 더 증가한 거야. 그런데 전체 기체는 몇개더 증가했냐면 하 음, 4가 13 되려면 9개가 더 증가한 거거든. 됐지? 따라서 어, 내가 추가로 된게 합쳐서 9개인 거야. 근데 이거 9개에 수소가 48개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계산을 뭐 이런 거 있죠. X, Y 놓고 X 더하기 Y는 9. 그다음에 수소 개수 4X 더하기 8Y는 48 해서 푸셔도 괜찮고 우리 이런 거풀때 이렇게도 많이 했잖아요. 너 9개 있다라고 해. 그럼 수소 몇개 있어? 4, 9, 36이지 36. 36. 몇개 모자라니? 12개 모자라지. 그런데 애 빼고 애를 넣으면 수소가 4개씩 증가하거든. 그럼 이거 하나 넣을 때마다 수소 4개인데 전체 12개 증가시켜야 되니까 애를 3개 집어넣으면 되겠지. 3. 그럼 합쳐서 9니까 N은 6. 맞을 거야. 6, 4, 24, 3, 8, 24, 48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대충 숫자성 가면서 하면 금방 나와요. 이것도 어렵지 않죠? 이것도. 네. 그래. 자, 그럼 요거 해결했고, 요거 해결했고. 전체 기체 질량만 하면 되겠네. 그런데 전체 기체가 얼마 증가했냐면 하 5가 22, 17W 증가했거든. 그럼 17W가 얼마인지를 여기 계산해주면 되겠다. 이거 분자량 얼마지? 어, 12 곱하기 3이니까, 36, 4, 오케이, 40이고, 이것 분자량 얼마니? 48에 8이니까, 56이죠. 그러면 전체 기체는 6, 4, 오케이, 4, 6에 24, 240에, 3 곱하기 56은 숫자 크다. 3, 55, 3, 68, 168. 그래서 얼마 증가했냐 하면, 여기다 쓸까? 질량은 음, 240이니까, 408이 증가한 겁니다. 408. 오? 그럼 W가 할수 있지 않을까? 몇 배죠? 2하면 34, 34 빼면 68. 4, 7에 4, 4, 7에 68. 오케이, 24네요. W는 24. 그럼 W가 24니까 5W니까 이거 얼마야? 5, 20, 5, 4, 20, 120이거든. 그렇지? 야, 4개, 이거 4개 있었는데 120g인 거야. 그러면 하나 무게는 얼마지? 4, 3, 30대죠. 그러면 수소가 무게가 6인데 합쳐서 30대려면 얘가 24. 그러면 탄소 무게가 24되려면 X는 2면 되겠네. 그래서 C2H6다 하고 나오는 겁니다. 다 됐죠? 에? 기억, 첨가된 이, 녀석, 이 녀석의 이녀석 질량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질량은 얼마 증가했죠? 3 곱하기 56 하면 3, 5, 15, 3, 6, 18, 168 증가했잖아. 그런데 W가 24래. 24에 7 곱하면 얼마야? 7, 24, 4, 7에 28, 168이네. 그렇지? 맞죠? 엑스는 3이다. 아니죠. 이지 틀렸고. 다음에 나에서 디귿보기 실린더 속 전체 기체의 진량 계산해줘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음. 탄소. 탄소는 하나 무게가 12다 더해줍니다. 그러면 4, 2, 8 다음에 6, 3, 18 다음에 3, 4, 12 탄소 원자량 곱하기 탄소의 개수 위에는 수소는 원자량이 1이니까 수소 개수만 쓰면 되죠. 그첫 번째가 4, 6에 24 여기도 6, 4, 24. 여기도 3, 8에 24. 아, 24만 세번 나오네. 됐지? 그래서 요거 슥슥 요거는이 떨어지고. 그러면 계산을 하면 밑에는 요게, 요게 30이네. 38. 밑에는 3 곱하기 2 이렇게 나오니까 1로아니어지겠죠 19. 그래서 답은 19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틀렸죠.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페이지에서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거거든. 수능에서도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잖아. 2년 전인가 작년인가 해가지고. 좀 계산이 복잡하다 싶으면, 꼭 수능에서도 한 번씩 나와. 계산 복잡한 것들이 나름. 그냥 차분하게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세요. 그게 오히려 실수 줄이고, 돌아오는 거, 돌아오, 더뭐쭉 어, 갔다가, 오, 어, 아, 답이 없네? 돌아오는 게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립니까 그래서 차분하게, 어머, 이거 계산해야 되겠어? 그러면 쭉 해버려. 다음, 18번 문제는 개념이 이거 묻는 거예요. 2, 3갈때 떨어지고 5, 6갈때 떨어지잖아. 그래서 자쌤이 이렇게 두개쫙 그릴게. E1 해선 이런 거 있죠? 만약에 이게 A고 B고 이게 c 랍 합시다. B가 꼴찌예요, 꼴찌. 그런데 E2가 되면 원래 위치에서 한칸 뒤로 가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한칸 뒤로 가니까 A가 이 위치고 B는 이 위치고 C는 이 위치. 따라서 B보다 큰게 A, C 두 가지가 있었거든. 그런데 빵 <웃음> 하면서 바로 B가 A, C 두 개를 제껴버렸어. 그거를 볼수 있어야 돼. 따라서 여기 잘 보시면 여기 기니, 디리미, B 다 썼는데 이두 값은 비리미만 줬거든. 따라서 이세 가지만 보자고. 오케이? 꼴찌는 B예요. 마 현재 문제에서 18쪽이 없잖아. 전체 6개인데 한 줄엔 8개가 있어. 여덟 개가 있는데 18쪽은 없으니까 1부터 7까지 남아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 녀석이 1쪽이라면 이투갈 때는 거꾸로 가서 18쪽 위치로 가니까 애가 1등이 돼야 되거든 비읍이 1등 근데 여기까지 못 갔어 따라서 얘는 1쪽 아닌 거야 그럼 1쪽 아니니까 뭐 있어? 2, 3, 4, 5, 6, 7 그렇게 여섯 개인 거죠 거기에서 비읍이 요 위치 꼴찌였거든 아, 비읍이 꼴찌였어. 애보다 살짝 큰게 미음이고 그보다 좀더큰게 리을이거든. 그런데 한칸 뒤로 갔더니 어머 비읍이 요 위치고 미음은 요 위치고 리을은 요 위치 되는 거야. 두 놈을 제껴버렸어 따라서 이두 값은 미음이 꼴찌고 짠! 리을이 그다음이고 짠! 그다음에 비읍이 그 앞에 있는 거야. 따라서 비리미는 요 위치에 있는 거지. 뭐. 그런데 이 위치가 2, 3도 있고 5, 6도 있거든. 그런데 5, 6이면, 이게 5, 6이면 이온화 에너지가 앞쪽에 있어야 되잖아. 그치? 5, 6, 7이면 7쪽 애가 1등이니까. 근데 리을이 저게 1등이 아니란 말이야. 따라서 얘네들은 그렇지. 2족, 13족, 14족. 따라서 미음은 이 녀석이 2. 다음에 비읍은 요 값이 3. 그 다음에 리을은 원자가 전자수가 4 떨어지니까 A는 얼마? 7 나오고, B는 얼마? 5 나오고, C는 얼마? 6 나와. 그래서 5, 6갈때 떨어진다도 해결이 되는 거야. 다 됐죠? 에? 그러면 이 2로 가게 되면, N은 6이고, N은 4고, N은 5잖아. N은 3이고, N은 1이고, N은 2고. 그러면 이제 가 찾는 거. 어떻게 찾죠? 네. 어, 5, 6갈때 떨어지잖아요. 5, 6갈 때. 따라서 4, 5, 6. 4보단 다 애가 크고요. 5가 애 보다 크니까 애가 제일 크죠. 가는 귿이 되는 겁니다. 다됐지 별거 없죠? 네. 그렇게 해서 보기 한번 슥 보면 그래서 기억. 기억. 가는 은이다은이 아니고 귿이 되는 거고.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전화. 같은 껍질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액전화가 증가하잖아. 따라서, 기역은1 7족 원자가 전자수 7이고, 디것은 6이니까, 당연히, 원자가 전자수 7인 1 7족이1 6족보다 유효액자라가 더 크죠. 다음에, 네온의 전자비치를 갖는 이온의 반지름, 미음은 2족이거든, 피업은 13족이거든. 그럼, N은 2 e 플러스 이온이 되고, N은 3 마이너스 이온 되잖아. 뭐, 3 플러스 이온 되잖아. 뭐잘 알겠지만 전자계수능 같아. 원자 번호가 작은 게 반지름이 더 커. 또는 같은 줄에 있는 금속은 이쪽 게더 커. 원자 반지름도 이쪽 게 크고 이온 반지름도 이쪽 게 크고. 또는 양이온의 경우에는 전하량이 작을수록 커. 음이온은 전하량이 클수록 커. 하시면 그냥 얘가 더큰 거죠. 뭐 이것도 맞죠. 대체?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디귿대는 거 네. 어쨌든 이 문제는 핵심이 요거 이해하시는 거야. 요게 6월 평가원인가? 그 앞에도 한번 나왔었잖아요. 4월 경기 동가에서. 같은 거예요. 다음 넘어갑니다. 화학 반응식. 쉽죠? 그냥 슥슥슥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첫 번째 조건이 뭐 있냐 하면, 실험 1과 2에서 생성물의 양이 같대요 그러면 뭐야? A가 다 반응했으면 생성물이 1대 2고 B가 다 반응했으면 12대 8인데 같다고 했으니까 한정반응물 크로스지 뭐. 그럼 한정반응물 찾는 거두배죠 줄었죠? 네가 한정반응물. 그럼 여기서는 크로스니까 네가 한정반응물. 다 됐지? 이걸 하나 했어. 이게 질량인 거야. 그럼 질량 변화를 딱 쓰면 너 2g일 때너 8g 해가지고 블라블라 해서 뭔가 분자량비도 구할 수 있을 거고. 다음에 우리가 밀도 구하는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질량 나왔어. 전 참고로 전부 다 기체야 따라서 반응 전 기체가 14g. 그럼 반응 후도 14g이거든. 그럼 질량, 전후 질량 나왔어. 그리고 밀도 주어졌어. 그럼 부피 구하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에 부피 쓰려고. 여기다가 부피. 반응 전 부피, 반응 후 부피. 어떻게 구하면 돼? 밀도 분의 질량 하면 되잖아. 좌우로 바꿔가지고. 따라서 밀도 분의 질량. 질량은 14거든. 그거를 2분의 7로 나눠 그럼, 7, 2, 14, 2, 2, 4 떨어지고, 어, 밀도 같죠? 밀도 같고, 질량 같아. 부피도 같겠죠. 어머나. 이게 바로 뭐지? 반응 전 전체 부피나, 반응 후 전체 부피나 같아. 전체 변화량 0. 전체 변화량 0. 그 얘기는 뭐, 반응물의 개수합과 생성물의 개수합이 같아. 그럼, 반응물 개수합 1B, 생성물 1D. 아, B하고 D가 같은 거네, 뭐. BD는 같은 숫자. 다 됐죠? 그러면서, 요문제에선요 여기 좀 보이셔야 돼요. 참고로 애도 몇 개죠? 네개죠 질량 10이 밀도 3이니까. 그래서 요 값이 보이셔야 돼. A하고 B하고 합쳐서 네개고 A하고 B하고 합쳐서 네개라이 뜻인 거거든. 오케이? 따라서 식 쓰면 X개, e x 개 다음에 3Y개, 와 2Y개 와 X 더하기 1는4 해서 연립해서 푸셔도 괜찮고 L을 내가 반으로 줄일게요. 2W 그럼 N은 4W, N은 2개 되겠죠. A가 같은 양이 있었거든. 그런데 4W에서 12W로 8W를 더 더했어. 그랬더니 2개가 4개로 네 2개 늘었어. 아, 8W는 B가 2개구나. 그러면 합쳐서 4개니까 네 4W, A 2개구나. 그럼 2W니까 A 1개구나. 합쳐서 4개니까 네 요거 3개구나. 그럼 그거에 따라서 4W니까 너 2개구나. 똑같이 12W니까 너 3개구나. 그럼 반응 전에 부피가 다섯 개구나 그럼 반응도 후 부피가 다섯 개죠 전체 변화는영 0이니까. X는 부피문의 질량. 부피는 5. 됐죠? 질량은 어 4g, 12g, 16g. 그래서 5분의 16 떨어지는 거지. X 구했다. 에? 이제 B하고 D만 구하면 돼. 에? 자 같은 양의 C가 생겼다는 건 같은 만큼 반응했을 때 A는 하나 반응하고 B는 두개 반응하거든. 그럼 저 1대 2가 바로? 그렇지, 개수비. 1대 2. 너도 1대 2. 왜? B하고 D는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끝났지 뭐. B 더하기 D는? B 더하기 D는 4. 다음에 X는 5분의 16. 쓱쓱 지워지니까 얼마 나와? 5분의 4 나오죠. 대체? 어려운 거 없죠? 동그라미 몇개 차가면서 몇개몇개몇 개몇 개야 그래서 요거 하나 뽑아내셔야 돼 이게 흔히 많이 나오는 자료야 A, B 합쳐서 몇 개, A, B 합쳐서 몇개 질량 주어졌을 때 그럼 각각 몇 개인지 쓰는 거 대체? 응. 20번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이제 20번 들어가는데 요 문제는 일정 양의 염기에다가 산을 집어넣어 근데 산을 넣는데 이게 산은 1가 일가 또는 2가거든 그래서, 기역리연대에 있어서, 일가를 먼저 넣었는지, 이가를 먼저 넣었는지, 그걸 몰라. 근데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주어진 자료가 전체 이온의 몰농도고, 이온수잖아. 그러면, 첨가 반응 형태에서, 여기다가 쭉 한번 써볼까? 대충, 이렇게 그럼 내가 여기다가, 여기를 한 총결점이라 잡자고. 잡으면, 이온수는, 어떻게 변해? 어, 일가 넣었을 땐 일정하다가, 그다음부터 증가할 거고, 일가. 이가 넣으면, 감소하다가 이렇게 증가해버리겠지, 뭐. 그런데 일가를 넣든 이가를 넣든 간에 종결점까지 저이이연수를 전체 부피로 나누면 몰롱도잖아. 근데 부피는 계속 증가거든. 그러면 종결점 전까지는 일정하든 감소하든 밑에 분모는 자꾸 증가하니까 감소하다가 증가 이렇게 돼버리겠지 뭐. 그렇지? 따라서 무조건 몰롱도는 종결점 전까지는 감소인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첫 번째 뭐 하냐 하면 맨첫 번째 이가산 요즘 유형은 이런 형태로 띠죠 액성 판단할 수 있으면 빨리 판단하세요. 액성. 액성에 따라서 H가 있는지 없는지 OH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럼 그거에 따라서 여기가 딱 꺾였으니까 여기는 액성이 뭐지? 어, 염기성. E는 추가로 더 넣었으니까 오케이, 산성되는 거지. 뭐. 다 됐죠? 그러면 두 번째는 이거는 이온이 세 종류고 이건 이온 두 종류거든. 이게 더 편해. 왜냐하면 산성이면 OH 마이너스가 없어. 그럼 음이오는 A-B, E- 딱두 개잖아. 이 문제 얼마나 친절하냐 하면 두 개의 양이 같다고 라아 예쁘게 예 줬어. 그러니까 쉬운 거야. 따라서 아이두 양이 같구나. 같은 양 넣었구나. 그래서 이온수 B니까 B를 깔 건데. 여기는 2대 1 나와 있잖아. 따라서 숫자를 그냥 조금 예쁘게 두개두 두 개로 까자고. 따라서. 음, 10ml 넣었을 때 기억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A든 B든 두개 들어갔고 추가로 20ml 넣었을 때 니은이 A인지 B인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두개 들어간 거야. 따라서 이 녀석은 몰농도가 0.2고 N은 몰농도가 0.1이니까 2대 1 되는 거지 뭐. 여기까지 됐죠? 에?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온 수 변화 가지고 내가 이 녀석이 누군지를 찾아야 되는데 현재 10, 실험 이런 10ml가 요 지점이잖아요. 따라서 대충 여기까지는 기억을 놓고 그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니은을 놓고 있다니까? 그럼 니은을 놓고 있으니까 A, B 중에 한놈만 계속 증가하는 거지. 오케이? 따라서 이제 두 번째는 A하고 B가 누군지를 찾기 위해서 전하량 보존 이용해서 A, B를 찾을 건데 우리 염기성이면 양이온이 누구밖에 없어? 염기성이니까 H가 없잖아. 그럼 양이온은 여기는 Na밖에 없고 산성이면 Na하고 H가 있는 것이 뭐 그리고 이거 전체 전해량압과 이거 전체 전해량압이 같다는 걸 이용해서 풀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1에서 2갈때한 놈만 증가했거든 한 놈만 증가해서 이 e, 2로 같아졌으니 그러면 실험 1에서는 둘 중에 하나가 좀 작겠죠 그런데 그비가 1대 1대 2거든 아, 요 새끼가 증가한 녀석이야 N은 일정한 거고 그런데 이 일정한 게 A인지 B인지를 따져야 되거든 따라서 두 번째 찍는 거야. 케이스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네가 2 e 마이너스라고 찍자고 그럼 나머지는 1 마이너스잖아. 그럼 전화량 보존 따라서 몇 마이너스니? 4, 5, 6, 6 마이너스. 그럼 양이온도 6 플러스 돼야 되니까 이 경우는 NA가 6개가 있는 거고. NA는 내가 추가로 넣어준 게 없잖아. 그럼 여기도 NA는 여전히 6개인 거지. 그리고 어쨌든 한 놈은 2 e 마이너스니까 전체 몇 마이너스? 6 마이너스. 그럼 내가 6 플러스니까 이 경우는 H가 없지. 종결점이면 h가 없겠지. 근데 종결점 지났거든. 올라오고 있잖아. 몰 농도가. 그럼 여기는 산성인데 h가 있어야 되거든. 안 맞네? 어, 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 2- e 아니야. 그럼 n은 1-가 되고, 이둘 중에 하나가 2, e, 아웃케 플러스로 쓰니 2-가 e 되겠지 뭐.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량 보존 들어가면 몇 마이너스지? 2, 2, 1이니까 5-. 그래서 na는 5개고. 됐죠? 그리고 NA 다섯 개니까 AH는 아, 한개 있습니다. 아, 결과. 누가 늘었죠? B가 늘었죠. 나중에 넣은 게 B구나. 아, 나중에 넣은 니은이 B구나. 너는, 아, 기억이구나. 해서 기억하고 니은도 여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우리 흔히 막 하는 거 있잖아.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 저기서 몰농도 나왔으면 전체 부피 곱해가지고 몰수 계산해주면 되지 않니? 그치? 요거 쓰는 거야, 이거. 그러면 실험 1과 실험 2두개 포인트로 비교를 하시면 되니까 실험 1은 몰 농도 얼마? 9 나왔고 부피는 원래 NAOH 부피 V에다가 20 넣으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실험 2는 몰 농도 8 나왔고 부피는 V에다가 30 넣으면 되지. 이게 몰 수인데 몰 수는 여기 나와 있잖아. 야, 실험 1은 다섯 개두개한개한개 해서 몇 개지? 아홉 개 실험 2는 여섯 2개, 개, 두 개, 두개에서몇 개? 열 개. 따라서 이두 개가 9대 10이다. 세 번째 요식 써서 V 구하는 거. 뭐, 항상 해보면 다 똑같은 거. 그럼 9, 9 치워지고, 이거 4, 5니까, 5V. 요거는 4V. V는, 5, 20, 어, 4, 3이 12. 120에서 100 빼면, 그렇지. 20 나오죠. 그래서 V는 20이다. 딱 구한 거죠. 야, 그럼 V 20 넣으면, 요가 벌마 나오지? 40 떨어지네. 그럼, 몰롱도 얼마? 4936. 야, 나 이거 9개인 줄 알았거든? 아니야. 360개야. 그러면, 실제는 몇배 시켜줘야 되지? 어, 저기 있는 이온수. 5개, 1개, 1개, 2개 깐 거를 죄다 40배 시켜주면 돼. 상대 값? 그냥 쓰죠. 뭐, 사 값이라고. 대체? 그냥 이온수는 다 40배 시켜주자고요 끝났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기억보기부터 들어가면, 기억보기 갑니다. 기억은, V는 10이다. 아니죠. 여기서 구했으니까 20 나왔고. X하고 Y? 야, X가 기억의 몰농도고, Y가 니은의 몰농도야. 10분의 2니까 0.2, N은 0.1. 따라서 2대1. 맞죠. 마지막, d 귿다 끝났잖아요. d 귿 M 구하는 거예요. M. 몰농도 구합니다. 그럼 몰농도는? 자, 여기는 5mm 넣은 지점이거든. 기억 HA만 넣었어. 1 플러스 1 마이너스 밖에 없어. 그런데 액성은 염기성이야. 그럼 양이온은 Na 다섯 개가 있잖아. Na밖에 없고 다섯 개 그럼 음이온도 다섯 개인데 음이온도 5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죄다 1마이너스밖에 없어. 그럼 음이온도 다섯 개 그렇지? 그럼 양이온 다섯 개 5개, 음이온 다섯 개니까 전체 몇 개? 10개인데. 실제는 이온수를 몇배 해주라고? 40배 해주라고. 그리고 나누기 부피. V 20mm에다가 저기 M은 5mm 넣은 지점이니까 25mm 들어간 지점이잖아. 그리고 이거 계산하면 5, 5, 25, 5, 8에 40, 5 지워지고 5, 20 되니까 2, 8에 16 이렇게 나오는 거지그렇지별거 없죠. 그래서 어 요즘 형태가 대충 이래요. 그래서 액성 파악할 수 있으면 빨리 파악하시고 그래서 이온의 종류 H 있어? 없어? OH 있어? 없어? 빨리 따지시고 그리고 주어진 자료들 중에서 좀 파악하기 쉬운 거 먼저 따지시고 그렇지? 그러고 나서 전화량 보존 이용해서 몇 개인지 한번 쳐보고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넣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 문제에서는 V가 30보다 작다 나와 있는데 그건 굳이 안 써도 될것 같습니다 꺾여서 올라갔으니까 애가 산성이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수소가 있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으니까 다음에 마지막으로 몰수는 몰롱도 곱하기 부피에서 이건 항상 많이 써오는 거잖아 이건 많이 쓰는 거잖아, 그렇지? 전체 부피 곱해서 몰수 계산하는 거 그래서 개수비 구하시고 실제 몇 개인지 해서 나머지 스케일을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어려운 거 없죠? 어? 네, 그래요.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문제 풀이 맞췄고 네, 하여튼 문제 푼다고 고생 많으셨고 하여튼 2과 3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 누적됐 쌓인 게. 물론 문제 모든 문제의 베이스는 기존에 쭉 나왔었던 1과 베이스인 거야. 거기에 2과만 한개더 들어간 것뿐이고 그러면 뭐 이제 약간씩 뭐가 어떻게 변하지? 이온수가 감소한다라든지 또는 전제 이온수가 같다가 아니고 전화량이 같다로 좀 써줘야 된다든지 그것만 조금 체질 개선해서 하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거기에 하나 더 1, 2, 3 법칙 알죠? 그거 물론 이가 2개 들어간 것도 양이온수와 음이온수의 차이는 이가산이온의 개수 3가가 나올 수도 있죠. 그걸 또 그때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고생 많으셨고 예 오늘 인천시 문제풀이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